CCM 가수 송정미 씨 아시죠? 한국교회 대표적인 CCM 가수 중에 한 분입니다. 한국인 CCM 가수 중 최초로 뉴욕 카네기홀 공연을 했고 50만 관객 동원과 200만 장 앨범 판매 기록 등으로 유명합니다. 코로나로 음악회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축소되는 가운데도 작년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무려 12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그분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를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노래가 이렇게 될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난의 간증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해서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던 중에 연세대학교 성악과에 입학을 했는데 큰 환란에 닥치게 됩니다 목 때문에 가장 어려웠던 것같아 제가 대학교 때였고요 말도 할수 없었고 아, 노래를 이제 중단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휴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시험을 못 쳤어요 아무튼 시험을 계속 못 치는 네. 상황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손을 구했죠 치료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제 영혼을 만나 주신 것 같았어요 음. 하나님은 그 시간에 연약한 제 목소리지만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음. 영으로 노래할 수 있는 비밀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음. 그때 제가 이렇게 불러주신 걸 적듯이 작곡, 작사 노래가 축복송입니다. 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너의 영혼 우리 볼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이 노래는 무려 16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 만든 곡이 정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다가 때때로 눈앞이 캄캄해질 정도로 불안의 순간이 엄습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문제와 불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반전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부디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불안에 잠식되어 불안 속에서 해매이며 불안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